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미길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깨, 어, 그 다음에 삼두, 종아리, 이렇게 운동을 할 거예요. 어깨는 뭐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루틴을 가지고, 어, 그대로 할 겁니다. 처음에 이제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바벨 숄더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 그 다음에 업라이트 로우랑 비하인드 덤벨 프레스랑 어, 슈퍼세트로 묶어서 네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레이즈, 케이블 하이플리 해주고요. 3두는 어, 케이블 어, 프레스 다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버헤드 익스텐션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할거예요 그 로프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프 푸시 다운, 그 다음에 종아리는 오늘 카프레이즈, 어, 스탠딩 카프레이즈 한정목만할 겁니다. 그래서 할게 조금 많아서 어, 세트는 그냥 3세트만.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기운이 있네요. 코가 막혀가지고 맹맹 거리죠. 갑시다. 여러분 컨디션 관리를 잘 하세요 예. 육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일교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따뜻하게 예. 컨디션 관리 잘할수 있게 하시고 어, 나갔다 오시면 꼭손 어, 깨끗이 씻으시고요 예. 예. 아... 예. 멍하네요 오늘 예. 계속 이... 그 느낌 아시죠? 감기 걸리기 전에 그 약간 그 느낌 저는 오늘 좀 씻고 판콜좀 먹고, 판콜 어, 먹고 좀 한숨 때려야겠습니다. 어, 이게 안 돼. 아프면 안 돼요. 어, 아프면은 안 돼요. 왜냐면 내일부터 주말이란 말이야. 주말에 아프면 안 돼. 어, 여러분도 아프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 불금이네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 저는 월요일날 어, 또 가슴 운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욤.